노르웨이에 살 것만 같은 이 남자는 의외로 제주도에 사는 외계시다 아내 껌딱지인 외계씨는 내일 오전 아내와 떨어져 서울로 혼자 스케줄을 소화하러 간다 내일 몇 시에 뵙지 10시 50분 10시 50분? 응. 외계씨는 벌써부터 불안하다 오늘은 촬영 전에 커트와 트리머를 하러 바보셔야 의계씨는 어디를 가든 여기가 제주도 최고의 바보샵이라고 말하고 다니곤 한다 아내는 또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혼자 남은 의계씨의 동공이 매우 불안하다 낯을 많이 가리는 의계씨 그래도 이 바보님께는 마음을 활짝 열었다 여성 스태프분이 머리를 감겨주시면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의계씨는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지만 의계 시는 불안하다. 아내가 도착했다. 나쁘지 않은데? 갑자기 자신감이 살아났는지 멋있는 척도 해본다. 5시 반까지. 보건소에 들린 의계 씨. 자주 하는 PCR 검사지만 여전히 낯설다. 이거 근데 이거는 하루 딱 어. 쓰는 거네. 왜? 내일 자정까지. 아, 신속검사는. 그래? 검사 결과 음성 확인부터 2 4시간을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그 내일 자정까지잖아. 건강합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의계시의 콧구멍 공장은 매일 빠르게 코터를 생산해낸다. 매일 스케줄을 위해서 오늘 코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소중한 수염을 지켜줄 스티커도 부착하고 왁스를 꽂아 이분을 기다리기로 한다. 예전에 설명서를 읽지 않았던 의계씨는 40분을 기다렸다가 모든 쿼터를 잃었었다. 이분만. 하나 아니야, 안 할래. 아... 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아내를 웃겨본다. 러시아 마피아 같은 얼굴이지만 하는 짓은 영 뒤었다. 어. 어. 한쪽을 따고 나는 무서워진 의길씨. 갑자기 눈물이 핀 든다. 그래도 아내가 걱정해 주니 조금은 기분이 좋아졌다. 이쪽이 더잘 붙었거든? 한번 뽑으니 무서워서 숨이 가빠온다 오늘 아내 떼기는 하는 걸까? 어! 뽑았다. 칭찬해 달라는 듯 의계신은 쿼터를 아내에게 내밀어 본다. 깨끗해졌다. 의계신은 잘생긴 얼굴을 막 쓰는 타입이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귀여운 핑크색 자동차에 그렇지 못한 의계시가 탑승한다. 아내와 같이 있고 싶었던 의계시는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탄다. 데려다 달라는 뜻이다. 공항에 도착한 의계시는 혼자 갈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착잡하다. 아내는 의계 씨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영 불안하다. 그래도 씩씩하게 걸어보는 의계 씨. 의계 씨는 과연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